나타나고 사라지는 효과 새로 만들기 16대9로 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효과 fx 사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배경영상에 인물 동영상을 합성하겠습니다 합성할 영상은 크로마키로 배경 색깔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전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물이 뿅 하고 나타나는 암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티커 무한한 빛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효과, 효과에서 바운스 바운스 서클을 추가하겠습니다. 효과를 추가하게 되면 어, 레이어에 파란색 클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파란색인 것은 FX 효과입니다. 바운스는 진동이 느껴지는 이런 효과입니다. 효과는 상황에 맞게. 시간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저는 짧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설정에서 다른 부수적인 더 세밀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x 값 y 값 조정할 수있고요 그리고 거리 값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진동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 진동의 속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인물이 나타날 때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인 애니메이션 효과, 드롭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뚝 떨어지면서 인물이 바운스 효과를 받아서 이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효과를 써봤습니다 효과를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효과에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페이드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시간은 아주 짧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바운조가 되면서 잠깐 사이에 슥 사라지게 하는 페이드 효과입니다. 앞에 거는 이렇게 하고 뒤에 부분, 뒷부분에는 이번엔 쓱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영상을 정리한 후에 레이어에서 이번 효과는 레이어에서 효과 모래바람 효과를 쓰겠습니다. 모래바람의 더스트 스톰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지정되면서 모래바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모인 것보다 저는 동그란 모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더 값을 조정합니다. 이 패더 값은 가장자리가 약간 부드럽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도 설정에 들어가서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스트렝스 그리고 각도 앵글 그리고 페이드 값 효과를 설정하는 값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부분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물 클립을 선택한 후에 아웃 애니메이션 위로 밀기를 선택해서 인물이 사라질 때 위로 슉 올라가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모래바람 효과를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열쇠 모양 키를 눌러줍니다. 키를 눌러주고 키 프레임을 추가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모래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게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슉 사라지는 것.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인물이 사라지는 것과 모래바람이 함께 같이 움직여서 사라져야 합니다. 클립의 길이가 짧은 것은 타임라인의 넓이를 넓혀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물과 모래바람이 함께 사라지는 효과를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정을 해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시간을 조절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래야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겠지요. 요정도면은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 부분에 대화형 말풍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티커에서 코믹북 말풍선에 말풍선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말풍선 크기 회전 위치 시켜줍니다. 그리고 타이틀 여기에 라는 곳에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코믹형이니까 재미있는 문구를 써주는 게 좋겠지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 거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티커에 문구를 작성할 때 작성하지 않을 줄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공백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전 이번에는 한 줄만 썼습니다. 이제 효과에 맞는 효과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시작되는 곳에 효... 빨간 선을 맞추고 효과음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도 효과음을 추가하겠습니다 효과가 시작되는 부분에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오디오에서 효과음 추가하겠습니다 숙과음은 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음악 추가한 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라주고 음악은 상세 볼륨을 눌러서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상세 볼륨을 눌러서 키프레임 추가하고 그리고 끝부분은 음소거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설픈 효과 실습이었지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